자동사와 자동사가 있어요 자동사는 네. 일단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고 네. 주어, 동사, 전치사, 사 이런 형식으로고요 자동사는 네. 목적어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네. 자동사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네. 약간 메리 뒤에 전시사 다음에 사람이 올것 같아요. 메리 위즈 유 이렇게 어, 근데 네네. 알고 네. 보면 그냥 메리 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자착하는 네. 네. 외워야 돼요. 종류를. 아 어, 네네. 그리고 탁착자. 네. 착자가 있는데 이거는 캐주에이트. 네. 네. 졸업하다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네. 이게 목적어가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아 필요할 것 같잖아요. 아네네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